자로탕은 자반증 치료 한약으로 현재까지 2천여 명의 자반증 혈관염 환자분들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임상 경험과 오랜 기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동경환의원의 치료 노하우가 담긴 처방인데요. 자로탕의 치료 원리는 자반증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혈관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청혈약제와 혈관 출혈로 인해 발생한 노폐물을 없애는 어혈제 그리고 다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보혈약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로탕과 가미사물탕은 국내 최초로 알레르기성 자반증 치료 조성물로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으며 색소성 자반증 치료 약물로서 국제 SCI급 논문에 국내 의료인 최초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자반증의 치료는 물론 재발을 방지하는 부분까지 감안된 처방입니다.